승리의 여자 유혜원 유혜원은 1995년 9월 6일 생으로 현재 나이만 2 7세라고 해요. 키는 158cm, 몸무게는 41kg으로 작은 키지만 비율이 좋고 아이돌 외모로 유명하다고 해요. 출연작이 하나뿐인 배우, 2018년 손석구와 같은 소속사 새별당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후 2018년 웹드라마 고 백다이어리에 출연하였으나 눈에 띄지 않는 매력과 연기력으로 배우 생활을 청산하고 모델 활동을 이어나갔는데요. 인블리 쇼핑몰 모델로 유명해지기 시작하여 30대 여성 쇼핑몰인 아트랑스 전속 모델로 활동했다고 해요. 당시 화사한 외모와 밝은 이미지로 큰 관심을 받았다고 해요. 화장품 모델로도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박한별과 절친, 박한별의 남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이 승리와 함께 버닝썬 사태로 재판을 받은 후 박한별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 제주도로 보금자리를 옮겨 카페를 오픈했는데요. 이에 유해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하는 곳이라며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어요. 거꾸로 신지 않은 고무신, 유해원과 승리는 2018년, 2020년 두 차례나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공식적으로 열애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2021년 3월 승리의 입소 현장에도 동행한 것이 포착이 돼요. 열애설이 기정사실화되었는데요 지난 22일 복역을 마친 승리와 방콕여행을 한 것이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포착되었는데 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다정히 손을 잡고 어느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한국인들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방콕여행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요 강철 멘탈 민들레 유혜원은 현모양처도 울고 갈 일편단심인데요 승리 군대 2년, 교도소 3년 총 5년을 옥바라지하며 승리만 바라본 그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현재 유혜원의 인스타그램은 많은 누리꾼들로 부적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논란이 터지면 인스타그램을 비공개하거나 댓글을 막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열어놓은 거 보면 그녀도 강철 멘탈인 것 같아요. 아닌가? 오히려 논란이 되어서 공구 제품을 더팔수 있어서 좋아할 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